시간경과에 따른 할로겐 전구 수명저하로 인한 교체 및 누런 색깔에서 벗어나고자 입고되었습니다. MD 차량의 경우 더어 녀...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1800루멘으로 제작되어 라이트 광량이 아닌 색온도를 바꾸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과 같이 할로겐 수명저하가 이루어진 차량이라면 광량도 포함되겠지만요. 해당 제품의 재원 및 인증 스티커 그리고 제품의 모습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조수석은 교체하기 쉬운 편입니다. 공간이 넓거든요. 운전석은 라이트 탈거 없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헤드라이트를 탈거 후 램프를 교체합니다. 9천0 타입은 고정 클립이 없어 h7과 비교해 교체하기 쉬운 편입니다. 신품을 장착 후 전원을 인가해 작동시켜봅니다. 잘 들어오네요. 배선 커넥터를 정리해 준후 더스트캡을 닫아줍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색 온도가 바뀌니 차의 인상이 달라 보입니다. LED 특유의 직진성과 할로겐 대비긴 수명으로 인해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이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한 조사각 조절을 진행합니다 라이트 튜닝 시 조사각 조절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한 등록 절차 및 차량 등록증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입니다 이사하면 영...